27이지 뭐 문제없어 그치? 맞지? 네. 자 근데 0인자를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3에 x제곱해도 얘가 0이 안돼 얘는 0이 네. 절대 될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지수함수 자체만 딸랑이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그냥 계산이 가능하겠지 네. 됐어요? 네. 네. 그럼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리미트 x가 0으로 못 가. 0으로 보낼 수는 있거든. 로그 3의 x 이런 건데 얘가 0보다만 크면 되니까 0에서 5칸 쓰면 되겠지. 근데 뭐 여기다가 9를 넣었어. 얼마야? 2지 뭐. 오케이?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친구를 만나야 돼. 그 친구는 1의 무한제곱꼬야. 1의 무한제곱 자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무한번 곱하면 0이 된다는 건 느껴지지 그치? 우리 등비수역에서 공비 R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를 계속 곱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계속 곱해나가면 분모가 훨씬 더큰 무한이 될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얘가 1보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큰 녀석을 무한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의 궁금증이야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또는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야 얘를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보았더니 2.7 씨발 2 0 정도 되는 수가 되더라 이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파이는 3 1 4 1 5 9이런내잖아 그치? 응. 얘를 우리는 2 라고 하자 2 따라해봐 2 2 말고 2 이제 너희 책보면 진짜 발음하기 짜증나는애 나온다니까 2에 2 제곱 2에 이이 제곱 이렇게 나오이 이의 2 제곱만 이렇게 된다고 율곡 선생님이 그렇게 막 보고 싶은 수업이 될수 없어. 아, 자 얘네야. 자 그럼 구조를 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구조를 보니까 그래. 역수 관계지. 자 저것에 대한 얘기야. 여기다가 이를 넣더라도 이를 주더라도 x의 이 제곱이 되더라도 얘는 영에 무한에 가까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E의, 그러니까 1의 무한 제곱 형태긴 해. 하지만 여기 제곱이 들어가면 여기도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리미트 x가 0으로 가. 1 플러스 x에 0 플러스야. x 분의 2 제곱이야. 어 선생님, 얘가 1의 무한, 1의 무한이구요. 얘는 무한 되니까 1의 무한 제곱이어서 이어 no. 얘는 리미트 x가 0플러스일 때 1플러스 x의 x분의 1의 전체 뭐야? 음.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2가 달려있으면 뭐야? 2의 제곱인 거야 여기에 2가 붙으면 여기에 2가 오게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조정해줘야 되는 거야 형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를 우리는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무슨 상수? 어, 자연상수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로그인데 미치 10인 로그를 뭐라고 불러? 상향로그라 해서 얘를 지우잖아. 미치 e 인 로그가 있어. 미치 e 인 로그. 이거를 자연 로그라 하고 줄였습니다. LN. ln 자연. 네이처. LNX라 씁니다. 자, 그러면 LN2는 얼마야? LN2는 밑이 2인 로그야? Yeah. 1이지? LN1은? 로그 2의 1이야, 그래서 얼마야? 0이지? 밑이 몇인 로그? 2인 e. 로그 진수가 1이면 값은 0이잖아 오케이? Yeah. <웃음> LN도 뭐다 결국은? 로그다 LN도 뭐다? 로그다. 자, 개념용 확인학습 넘겨보십시오 가보도록 하자. 1번. 선생님 좀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따 센으로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자. 자, 1번. 나 오늘 착하지? 네. 기분이 네. 좋아서 그래.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신규 들어왔잖아. 5분의 네. 1에 네. 네. X제곱 더하기 2인 거잖아요. 네. 얘는 리미트에 영안 받고 0이니까 얘1될 거고, 얼마? 음. 3.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호가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에 2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2집어넣면 3의 3세제곱 2의 제곱 4의 2네제곱16 곱하기잖아요. 23이죠. 16 되죠. 3번 자 3번이 중요하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 무한대로 가 우리 등비수열때 했어 근데 마이너스 무한이네요 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자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때 내가 수학 2에서도 얘기했어 t로 치환하라고 그래야 실수를 안한다 자 그러면 리미트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로 본다면 x 대신 마이너스 t가 들어갈 거예요 네. 3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3분의 1의 x제곱 5분의 1의 x제곱이지 얘영의수렴만해 얘도 영으수렴만해 오케이? 어? 선생님 영으 수렴 분의 0으 수렴이니까 0분의 0꼴이네요? 아니야. 잘 봐. 분모 분자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3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분명은분명이얼마 3이지. 분자는 5분의 3의 x제곱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0은 0이 됐어요? 음. 원래는 0분의 0꼴처럼 보였지만 0분의 0꼴은 안되는 거잖아. 0분의 0은 계산해야 되는 거지. 다음 로그 어허 어, 리미트 x가 0플러스일 때 로그 4의 4x분의 3. 잘 들어. 봐봐. 로그함수는 어쨌든 이건 y 축평행이동이잖아요 뒤에 붙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0에서의 무극한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그래프가 얘를 타면서 어디로 가?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오케이? 그럼 무한분의 3이니까 0이지. 부호 자체는 0보다는 좀 작겠지만 0은 0이지. 괜찮네? 음, 현재까지만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이제부터야 2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x분의 1자이 마이너스 제곱이 거슬리는 거야 그러면 내 떼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요게 뭐야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여게이게 2잖아 이잖아이 역수관계 나오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얼마야 2 e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얼마? 1 내가 지금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하고 있다고 너희가 이상한 짓 하면 안돼 다음 2분의 1아 여기는 지민아가 참 마음을 참 착하게 먹었구나 아니야 여기를 참 착하게 먹은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내 기분이 좋은 것 뿐이야 왜? 신기스럽웠서 <웃음> 제발 1이지? 네. 1에 가까워지고 있고 무한잖아 1의 무한 제곱이니까 1랑 관련된 숫자는 맞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긴 힘드니까 X 1이 0으로 간다고 라 보자고 그럼 X 1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네. 그럼 X는 1 플러스 T로 치환할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2분의 1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얘는 1 플러스 T가 되었고 여기는 T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음. 얘가 뭐야?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가 뭐야? 2잖아. 2 e 아니야. 2야. 바로 2가 아니라 2. E. A, B, C, D, E, F, G 할때 거기 A, B, C, D, E, F, G 안 하잖아 E라고 약분하면 얼마야? 1, 1. 1. 어, 영어시간다리고 <웃음> 근데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 <웃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가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T로 바꿔야 되겠지 1 마이너스 X분의 5에 3X제곱이야 자, 일단은 얘가 불편해 그러니까 T로 치환하면 t가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플러스 t 되고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됐슈? 음. 음, 네. 자 그럼 진민아 가라사대. 1의 무한대곱 꼴이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2 안쪽은 바꾸기 어려우니 여기엔 역수 5분의 t가 와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너스 3t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15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안에 값이 뭐가 돼? 2. E. E. 그러니까 정답은 2에 마이너스 음. 15제곱. 이게 2에 a제곱이다라고 했잖아. 아, 이렇게 신전할 수가. 그러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15. 오늘 제가 꽤 많이 신전하죠? 오늘뿐이야. 계속 신전하기 원하면 신규로 계속될거야 아, <웃음> 4 ln 루트 2 그지? 네. 루트는 2분의 1 로그니까 나가지? 네. 그러면 2 e, ln 2. E. ln 2가 얼마? 네1정은2 2 e. e 아니야, 2야 2 음. e, ln 2. E. <웃음> e, e, e, e. 미안하다.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1이지. 자, 분수 형태는 밑과 진수의 자리 바꾸면서 올릴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3이니까 ln3 로그 2의 2이니까 ln2 로그로그의 합은 밑이 같으니까 l n 6. 됐습니까? 네, 간략하게 정리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아까도 봤지만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뭐할 얘기가 별로 없지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라 이제 리미트 x가 그러면 0으로 갈때0인자 분모에 하나 만들어 x분에 로그 a에 1 플러스 x 넣어봐요 분모 얼마야 0. 0 분자 얼마야 0, 0. 그럼 0인자 소거 해야 되는데 약분이 돼 안 되는 상황에나 나왔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에 대한 얘기야. 한 번만 실패를 해볼게. 얘는 얘는 이게 x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얹어줄 수 있잖아. 알아? 리미트 x가 어디로가 0으로 갈때 로그 a에 1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인 거야. 자 리미트가 x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자체에 영향은 전혀 안 주지. 진수에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거 뭐야? 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2지. 그럼 선생님 로그 a의 2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분수로 쓸수 있잖아. 로그 2의 a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l은 a분의 1이지. 자 그럼 첫 번째 하나가 탄생한다.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로그 a 에1 플러스 X는 무엇이 될 거다? 네. LN A 분의 네. 1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X가 얘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랑 여기 있는 네모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럼 이거에 빗대서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2인 로그 만들어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잘 봐. X분의 LN 1 플러스 X는 여기 있던 밑이었던 A가 뭘로 바뀐 거야? E로 바뀐 거지. 그럼 여기도 E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LN 2분의 1이니까 얼마? 1. 모든 교재는 얘가 먼저 나와. 근데 얘가 먼저 나와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을 먼저 외워주고 기억하고 얘가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바뀐 거지 밑이. 그럼 얘도 보면 당연히 이 네모랑 이 네모가 어때야 돼? 응. 같아야 돼. 됐어? 응. 자, 그럼 이번엔 로그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수 갖고 얘기할 거야. X가 0으로 가. 분모 응. 또 X 줘. 야, A의 X제곱이 얼마지? 응. 1. 1을 빼버리면. 응. 0분의 0꼴이잖아. 그니까 러 얘가 궁금한 거야, 또. 응. 아니, 이 새끼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이거지.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할 거야, 나는. 그럼 ax 고거1 플러스 t지? 네. 그럼 x는? 로그 a의 1 플러스 t지? 네. 그럼 이 식이 바뀐다고 뭘로?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t 역수 로 음. 이해됨? 네. 이해됨? 됨? 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 제곱 마이너스 1을 별다른 증명 없이 얘의 역수니까 뭐가 된다? 네. L a 이다 그럼 얘도 당연히 얘와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이 녀석도 바꿔보자고. 뭘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a 대신, e에 x제곱 마이너스에. 얘는 얼마겠어? 네. 빨간색이 주어가 아니야. 노란색이 네. 주어인데 많이 쓰는 건 빨간색이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분을 얘기할 수 있어. 왜 좋댔어 이제 <웃음> 야, 미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미분법을 알았다는 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와. 접선이 구해진다는 거고 미분이 된다는 거는 적분도 된다는 얘기고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웃음> 자, 미분의 뜻이 뭐야 f'a의 뜻이 뭐였어? 식이 리 i 트 x가 a로 갈때뭘였 x-a분의 fx-fa지 이게 뜻이지? 그럼 내가 fx에다가 새로운 함수인 새로운 함수를 어떻게 해? 새로운 함수 누구? fx가 우리 a의 x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a를 바꿔주면 되지 다른 걸로 바꾸자고 k로 바꾸면 되잖아 넌 t로 바꾸면 되잖아 왜? 여기랑 헷갈릴까봐 그럼 f'k 프라임 해보자고 뭐야? 어, 리미트 이게 k죠 x가 어디로 가? K. k로 갈때 분모 얼마야? x 마이 k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k제곱이다 음이 더라 음미다워라음미다워라 괜찮아요? 네 그럼 나는 X-K를 T로 치환해도 되니? 네 괜찮아? 네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가지? 네 그럼 얼마야? T, T 분의 A의 T. T 플러스,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A. a의 k 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아니면 이게 싫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거를 a의 x 마이너스 k 제곱으로 묶어두면 여기는 a의 k 제곱 또는 A의 K제곱으로 묶어내면 A의 K제곱으로 묶어내자 A의 K제곱으로 묶어내면 A의 X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가 T지 그러면 네. 여기 T지 네. 이거 뭐야? 네. 이거 뭐냐 이거 네. LN 네. LN 함수에 k 집어넣는거지 괜찮으세요? 근데 얘가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a에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성례이니다 f' 프라임 x는 그러면 k 대신 x가 들어갈거니까 LLA 곱하기 a에 x제곱 또는 외우는거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좋습니다 A의 X제곱, LNA. 자, 3번. 3번. 3번? 아니, 새로운, 이제, 미분. 1번. A의 X제곱을 뭐 하면? 미분하면 A의 X제곱, LNA가 된다. 그러면 E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밑에 E가 들어간 거잖아. 네. 그럼 뭐야? E의 X. X제곱, l n a 1이지. 자기 자신 되는 애, 미분에서 자기 자신 되는 e x 음. 미분을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자기 자신으로만 돌아오겠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네. 되셨어요? 아우, 우리 f'k 말고 f'x를 그냥 바른 거 하자. f'x. f'x는 여기를 t가 x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네. t가 x로 가고요. t x. t, 여기 x, 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두번째 단계 누구 미분 해볼거야 로그 음. fx가 누구라고 해보자고 음. 로그 a x 식플 l 음. 리미트 음. t가 음. x로가 분모 음. 로그 a에 t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a에 x 음. 이건 어떻게 하는게 좋아 음. 아우 간지러워 이거 조금 힘들어요. 그럼 좀 쉬운 방법으로 두 번째 예, 이런 거 있었지. limit h가 0으로 갈때 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로 한번 써볼까? 음. 이걸 써보면 어떻게 돼? h분의 로그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의 x 나눠주면 나눠지잖아. 음. 네. h분의 1에 로그 A에 1플러스 X분의 H지 네. 원래는 H분의 뭐였길 원해? X. X. 그러니까 X분의 1로 다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음. 얘가 뭡니까? E. E잖아요. 로그 A에 E, e. X, X. 그지? 나가니까 X분의 1 로그 A의 E LNA분의 음. 1자 음.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X LNA분의 음. 1 로그는 극한을 그 취하던 미분을 하던 lna를 분모에 갖고 가 지수는 lna를 분자에 가져가고 그럼 이번에는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x분의 1야 드디어 뭐 하나 나온 거 아니야? 분수함수 적근하면 로그함수 됩니다 오케이? 새로운 것도 하나 볼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fx가 e x제곱 로그 3의 x야. f'x 구하래. 이제 이거 너희 시킬 거거든. 무슨 미분이야, 함수두개가곱해져까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 e x제곱, 뒤에 거 유지. 로그 3의 x. 플러스 앞에 거 유지, e x제곱. 뒤에 거 미분. x, l n 3분의 1. 이제 큰일 났어 이걸 보고 접근해야 돼. <웃음> 자 외워주시고 기억해 주신 뒤에 이 극한 적용하는 거 하시고 미분하시면 돼요 그니까 극한 적용하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풀어보고 미분하는 것도 풀어보세요 여기 제가 먼저 안 도와드려요 니네가 먼저 해봐 오케이 해봐 응. 뭐 1, 2, 3, 4, 5는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처음 보자마자 좀 힘들테니까 가장 판서가 적은 수업일거야 오늘부터 며칠간은 증명만 해주고 정리만 되고 끝날거니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 를 치워나겠습니다 응. t가 무한대로 가죠 응. 그럼 여기는 e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e의 t제곱 분의 1지 맞니? 네. 분모 분자에 E에 t 제곱을 곱해줘도 상관없어. 근데, 무한대로 보내봐. 얘 어디로 가? 0. 얘는? 무한. 그럼, 0 빼기 무한분의 1이잖아. 그럼, 무한분의 1이잖아. 얼마? 0이지. 저걸 사용하기 전에 일단 계산이 되는지부터 보는 거야. E 곱하기, 릴트 X가 무한대로 가. 분모 얼마야? E에? 2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2x 제곱 플러스 1이야 무한을 넣었더니 무한분의 무한이야. 그치? 형태는 저거 잘못한 것 같은데 무한분의 무한이라고. 그럼 무한분의 무한이면 뭐하라고 그랬어? 차수 보는 건데 차수가 아니라 지금 지수 함 수니까 밑을 보라고. 밑. 밑이 같지? 그럼 계수 보는 거야. 얘, 이거 이 튀어나오니까 얼마. 2가 있는 거고 여기니까. 이 2분의 1에 수정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2니까정답 얼마? 봐 음. 3번. 리미트 2번엔는 x가 뭐, 0으로 가. 뭐야. x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형태가 쟤랑 똑같지? 음. 똑같아. 근데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없어서 얘를 못 바꾸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주되 전체에다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음. 그럼 얘가 뭔데? 1이잖아. 마이너스. 설마 1 빼기 1로 계산하진 않겠죠? 그럼 어, 리미트 x가 0으로가 뭐야? x분의 아우 이건 그냥 답이잖아. ln 1 플러스 x 뭔데 이것도? 에이. 리미트 x가 0으로가 x분의 o g 3의 1 마이너스 3x의 극한을 구하래. 에이, 여기가 마이너스 3x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이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ln 3분의 1 극한이야. 거기다 이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l n 3분의 얼마? 3. 한번 보여줄게 다. 6번. y는 뭐야? e의 e x 제곱을 미분하래. y 프라인 이거 무슨 미분이야? 합성이야. 합성. 음... 합성. 그대로 쓰고 안에 들어있는 이 새끼를 곱해서 미분해서 곱해줘야지. 선생님 차수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항함수고요. 7번 y는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얘 다항이다. 네. 그럼 y 프라임은 앞에 거는 예. 2x 뒤에 거는 어? 지수함수네. 지수함수 미분하면 3의 x제곱 그냥 나오고 뒤에 ln3 붙는 거지. 음, 음. 8번 y는 ln3x 미분하래. 무슨 함수야? 로그함수잖아. 네. 로그함수 인데 ln이야. 미분하면 분수 대지 3분의 1 자 얘를 그대로 보는 거야. 얘를 그대로 관되고 이렇게 해도 돼. ln x 플러스 ln3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은 i m e 미분하면 분돼 x 분의 r e before, t o m o 자 이렇게 해도 돼 얘는 ln 3x였잖아 네. 얘를 그대로 보고 미분하면 3x 분의 1 네. 합성이니까 얘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3 어떻게 하나 미분의 결과는 어때야 된다? 음. 같아야 된다. y는 이 e 로그 x 마이너스 x 얘 밑이 몇인거야? 10. 밑이 10인거지 음. 자 로그 미분할거야. 로그 미분하는데 앞에 숫자 있으니까 이 e 그냥 두고 x 분의 1 곱하기 ln x잖아. ln ln 10 분의 1 이거지? 네. 그 뒤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정리하니까 x ln 10 돈의 2 e 마이너스 ln 10x 이렇게 안써 헷갈리니까 음. ln 10x 그 x가 진수인지 ln이라고 쓰는 순간부터 ln이라고 쓰는 순간부터 밑을 안쓰잖아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다 똑같아지 뭐, 거든 ln 10x라고 쓰면 이게 개수인지 얘가 진수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x ln 10 해버리는거야